안녕하세요 오늘은 여자 힙합 패션 스타일링 영상법을 들고 왔어요 바로바로 리는 바로 귀걸이를 활용한 스타일링 영상인데요 진짜 제가 너무 너무 예쁘다고 생각할 룩이고 볼 때마다 아 진짜 뽐뿌 온다라고 생각하는 스타일링이에요 룩을 세 가지를 준비를 해왔는데 전체적으로 링 귀걸이를 활용한 룩이고 하나는 데일리룩에 활용할 수 있는 룩이고 두 가지는 클럽 <웃음> 페스티벌에서 활용할 수 있는 룩을 들고 왔습니다. 그러면 그거 해볼게요. 사실 이번 가져온 영상은 어, 언프리티 랩스타 유빈 님이에요. 왜냐면 제가 이때 보고 와 진짜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예뻐서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장하면서 가끔 보면 와 진짜 너무 예쁘다 탈색하고 싶다 나도 저렇게 하고 다니고 싶다라고 생각을 계속한 룩인데 아무튼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이건데요 진짜 너무 인형 같지 않아요? 이건 인형이야 이렇게 심플한 룩에 커다란 링, 이어링을 더하는 것만으로 쉽게 드레스업을 할수 있어요. 진짜 금발 머리 너무 예뻐. 볼색, 볼 때마다 탈색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거 아시죠? 탈색하면 머리 그거 다 자르기 전까지 염색이랑 파마 못하는 거. 제가 새내기 때, 제가 21살 때 사실 입학을 했는데 그때 탈색을 하고 거의 근 4년 동안 머리를 파마나 그런 걸 못했거든요. 그때 너무 시수증이 커서 함부로 하기가 힘들어 아, 하면 근데 뭐 제가 해도 괜찮을까요? 잘 모르겠네 아무튼 이렇게 그냥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어도 링 귀걸이 하나로 힙스터 느낌 힙? 힙해 힙 힙해 너무너무 멋있셔 멋있셔 멋있셔 이런 링 귀걸이는 자라 같은 스파 브랜드에서 많이 찾을 수 있는데요 저만의 꿀팁이 있는데 악세사리 살때 자라를 보고 아 저거 마음에 든다 하시면 자라랑 같이 인디텍스라는 브랜드에 속해있는 버시카라는 곳이 있어요. 버시카에서 찾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짜 자라보다 훨씬 싸고 비슷한 아이템들이 짱짱 많아요. 제가 악세사리 살때 꿀팁입니다. 버시카에 링기걸이 후프 이어링 세트라고 해서 링기걸이세개를 세트로 해서 11,000원에 파는 게 있어요. 이게 사이즈도 딱 적당하고 그런 거 같더라고요. 두 번째 룩은 이거예요. 뉴욕 양키즈 모자에다가 링 귀걸이 한 건데 스모키 메이크업을 하니까 진짜 골크러쉬. 어떻게 해, 이럴 수가 있어. 너무 예쁘잖아. MLB 공식 홈페이지 가시면 이 모자를 구입할 수 있는데 가격은 36,000원. 진짜 너무너무너무 예쁘죠. 이것도 모자에 볼캡에다가 이어링하고 머리 이렇게 웨이브해서 한 것도 진짜 예쁘고, 세 번째 룩으로 준비한 건 헤어밴드라 하는 것도 진짜 예쁘더라고요. 이거는 조던 점프맨 헤어밴드로 나이키 공홈에서 1만 5천 원이면 구입이 가능해요. 흰색 맨투맨에 진짜 이렇게만 해줘도 힙합클럽 룩으로 진짜 완전 완전 제격. 어, 룩을 세 가지. 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솔직히 이거 보면서 너무 아 진짜 개개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이쪽에 구독 눌러주시고 더보기 영상은 이쪽에 걸어두도록 할게요 그러면 앞으로 아, 그 여자 영상도 많이 찍어야겠어 그러면 조만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Cross the l e